친구들 안녕 안녕 친구들 혹시 아동 사대 권리라고 한번 들어봤나요? 그게 예야 지금부터 아동 사대 권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친구들 아동 지키며 함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유호 좋았어 그럼 다 같이 출발 유호 너무 아프고 아, 배고프다 권리천사 등장!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게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? 친구들에게는 생존권이 있어요 생존권이란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 모두 권리천사를 따라 외쳐볼까요? 나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 <웃음> 이번에는 이걸 먹어봐 <웃음> 안돼! 이 나쁜 악마! 우리 친구들에게서 떨어져! 우리 친구들에게는 바로 보호권이 있다고! 나 권리천사가 보호해주겠어! 보호권이란 폭력, 학대, 차별 범죄 없이 안전하게 지낼 권리 모두 권리천사를 따라 외쳐볼까요? 나는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꼭꼭 숨어라 어. <웃음> 친구들 엄청 재미있게 놀고 있네요 나도 같이 놀고 싶다 친구들은 발달권이 있어요 발달권이란 아동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하는 데 필요한 권리 권리천사를 따라 외쳐볼까요? 나는 얼마든지 놀고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뭔가요? 한번 발표해 볼 사람? 쳐요 저는 비행사가 될 거예요 저는 멋진 화가가될 거예요 난 자신 없어 못하겠어 너도 할수 있어 우리가 응원해줄게 얘들아 고마워 나도 용기를 내볼게 선생님! 저요! 제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야 친구들도 모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? 권리천사도 같이 도와줄게요 할수 있어 친구들은 모두 참여권이 있기 때문이죠 참여권이란 아동 자신과 관련된 일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모두 권리천사를 따라 외쳐볼까요? 나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친구들 아동 4대 권리 잘 보았나요? 오 그래요 잠깐! 왜? 근데, 어떤 게 있었지? 아, 어, 그래요? 어떤 게 있었죠? <목소리> 오! 훌륭해요! 친구들! 여러분들의 권리는 너무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꼭 지켜주세요! 친구들, 안녕! 안녕!